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가족과의 통화에 그치는 경우 해지권 행사는 무효임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 0 1 8라61847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해지 사유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사용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해지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로서는 손해 사정 보고를 받은 2017년 7월 3일 무렵에야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해지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피고는 2017년 7월 19일자 내용증명 우편 2017년 7월 19일자 전화를 통하여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년 7월 19일자 내용증명 5편을 원고에게 발송한 것은 맞으나 가합제 9호 중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 7월 19일자 내용증명 5편은 반송되어 결국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9일 피고 직원의 통화 내용을 두고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용 부분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딸과의 통화에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이에 관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을제 6, 11호 증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개월 이내에 적법한 해지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바 제척기간의 도가로 피고의 해지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소멸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 사건 약관 제8조는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그때부터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것이지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정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을 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